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프리 r 히스토리 l 예, 저쪽으로 가면 되겠어. Let's go that way. 예. Yeah. 네, 오늘은 저희가 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요. 음, 우리 아미들과 함께 한국 방문 중인데, 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또 대표적인 곳이기도 한것 같아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가 갔다 오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장마라서 또 비가 옵니다. 슬픈 역사지만 또 아미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싶어서 진짜 왔습니다 Yeah. Yeah, w h <웃음> 어, 들어가는 분위기 굉장히 작네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미국 아미들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산교육장이었는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독립투사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투옥된 장소, 서대문 형무소에서 온갖 고초를 당한 애국지사들은 목숨을 바칠 만큼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의 조상들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19년 만세운동을 벌이다 지하독방에 감금되고 고문과 영양실조를 견디다 못해 1920년 10월 12일 옥중에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의 지하 감옥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민의 저항의식을 억누르고 독립운동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취조하면서 잔인한 고문들을 자행했는데요. 그 현장은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과거의 의미를 아로새겨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아프지만 또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슬픈 역사잖아요 네 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 정말요? 어 그럼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여기 감사합니다 한번 해 줄래요? 감사합니다 손 힘들어야지 <웃음> 아까 보니까 이게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손녀분한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같이 여기 또 오셨어요? 서대문 형무소 아, 역사가. 이놈이 저 대구 사났네요. 아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왔어요. 와갖고서 내가 아는 거 그냥 설명해줬어요. 음,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왔어요. 다시는 이런 So how did you feel about today's exhibition? Um, it was very informative. I, I didn't really know about it at all. And um, some of the things were a little uncomfortable to see, like the torture chamber and stuff, to see what everybody went through. And I was just shocked. And I thought that, Uh, Korea is very brave, and um, that they kept fighting, and I think that is that's amazing. So, how did you feel about this exhibition? Um, it was very, very informative. Um, it kind of like surprised me, like watching and like going inside the chambers and s t u f Like the space was very, very small mm. and. Like, I even went in one of the little, I don't know, it was like a box and it was just so, so tiny and so small and I just like wanted to get ou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like it was really, really hot. It was really, really small and I don't really like small places. Um, and I really love reading um, the little wall things, uh, information stuff, um, because I like the idea that the Koreans kept fighting for their freedom. So, Lauren, you know what that flower is? Muguha. Yes, uh, mugunghwa. The flower of Korea. <laughs> yes, yes, it is. It's very beautiful. Yeah. So, how was today's like museum experience to you? Um, it was very hard, uh, just emotionally, because there was just a lot, <laughs> a lot that had uh, happened to the Korean people, and just it was like 80 years of trying to fight for their freedom and their rights as basic human beings and for their country. And to see all the torture and like death that had to happen j u s 자저희가 오늘 아미들과 아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음, 정말 어, 관광하는 을 것도 물론 좋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우시려면 이런 곳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샀거든요 예, yeah, do you w 만세 3창? 예, yeah, 오케이 okay. 자, 투, 쓰리.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